안녕하세요. 다름입니다 제가 드디어 멤버십 승인이 났는데요. 어, 지금 아직 바로 가입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을 급하게 찍어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이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 팬이 되시면 가 원래 리뷰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걸 좋아해서 제 회원이 되시면 매월 수웨미 원피스 수세미 이렇게 보내요 원피스 수세미 하나씩 정리해서두 개월 이후에 6개를 보내드립니다 러희가 많이 알려드세요.